택배를 배달하는 직원은 정확하고 빠른 배송 시간 때문에 늘 스트레스에 시달리곤 하죠. 여기 이 배달 기사처럼 말이죠. 아씨네 <웃음> 고객님 지금 가고 아니, 있습니다. 시간도 중이면 어쩌자는 아 고객님 뇌염을 좀 가라앉히시고요. 제말좀 어, 들어보세요. 뭘 들어요? 열받아죽겠는데 자꾸 성질 받는 소리만 하실 거예요? 그럼 내가 택배를 받아놓고도 안 받았다고 거짓말이라도 한다는 거예요? 뭐예요? 이 여섯 씨가 진짜? 나 이거 이대로는 도저히 못 참아요. 아시겠어요? 아, 치기야, 잠깐만 내가 통화할게. 지정해. 여보세요? 하, 죄송해요. 여친구가 진짜 화가 많이 났어요. 없어진 택배 누구 잘못인가를 떠나서 택배를 못 받은 건 맞으니까 일단 하나 더 가져오셔야겠어요. 제, 제, 제, 당장요. 일단 사라진 상품은 정말 죄송합니다. 그리고 음, 저희 부가 서비스가 있으니까요. 빨리 처리해드리겠습니다. 서비스 이용 감사드립니다. 하 참. 됐다! <웃음> 완벽해! <웃음> 완전 바보 아렇게이야게 이렇게. 이렇게. 이 이렇게. 이렇게. 데나 정말 화나는 줄 알았어 어려울 때일수록 머리를 써야 되는 거야 요즘 그거 구하기 힘들던데 아이. 하나는 쓰다가 중고로 도로 팔아야겠다 이야 <웃음> 완전 살림이 이렇게. 이렇게. 이렇이트도이 찾아보자 <웃음> <웃음> 뭐야 렇던 거나 해물 벌써 끓이 뭐야뭐지 응? 택배야 어제 뭐지? 지그 택배 기사. 응? 뭐지우지들지나 글쎄 그럴 지 없는데. 나 화난 척 해야 하는 건가? 지 오지? 오지? 뭐지 뭐. 기사님, 이 밤에 웬일이세요? 네, 님 이렇게 불쑥 죄송합니다. 아까는 화가 좀 많이 나죠아 약간 좀 흥분했었는데 아니에요. 지금 괜찮아요. 잠깐 들어오시겠어요? 네, 아 감사합니다. 너무 친절하시네요. 잠깐 실례하겠습니다. 아까 너무 죄송했어요. 여자친구가 화가 좀 많이 나서 말이 좀 심했죠? 주문하신 상품이 없어진 거... 아니에요. 뭐 흔하게들이 생기는 일이잖아요. 아니에요 뭐무 이런 일이 없도록 부가서비스 진행해 드릴게요 아 기사님 그랬군요 이렇게 빨리 오실 줄은 뭐 마실 거라도 드릴까요? 아 아니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으세요? 괜찮으시면 물건을 좀 확인해 주실래요? 이 자리에서 네. <웃음> 그러죠. 물건 확인해 드리려야죠. 열어볼게요. 아뇨. 아뇨. 물건부터 확인해 주세요. 아까처럼 물건이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. 아까 배송한 상품이 없어졌다고 혼내셔서 방문했는데 그래서 부가서비스를 다시 준비했습니다. 깜짝 배송 서비스라는 건데요. 네? 로켓 배송, 제트 배송 뭐 그런 게 아니라 깜짝 배송이요? 그게 뭐예요? 뭐야? 어 이거 장난인가요? 뭐죠? 아무것도 물건 확인했어요. 저희랑 갈게요. 뭐야? 장난하나? 봤어? 씨. 왜 그래? 어 물건이 안 보여. 어떻게 이렇지? 상자 속에 안 보여. 정말 이상하네. 에뭐 하는 거야? 어떻게 이렇지? 뭔가 있는 거 같은데, 뭐가... 뭐가... 뭐야? 고객 여러분의 사랑에 감사합니다. 최근에 배송사고를 겪고 계신 고객분들을 위해 저희는 특별한 서비스로 보답해 드리며 엄선된 구경만을 위한 특별 서비스인 알려드리겠습니다 서비스의 취소는 불가능합니다